내가 주목할 아이템은 자켓 <웃음> 자켓은 없네 일 다른 곳으로 IS로 맞치고 있나? <웃음> 전문가 다 됐네 여기다 예쁜 자켓 겁나구나 제 쇼핑할 때 팁, 이런 디테일 같은 거잘 봐야 돼요. DC를 할수 있는 팁이에 이것도 예쁜데, 와, 나 오버사이즈 좋아하는데, 여기는 진짜 심하게 오버사이즈라고. <웃음> 와, 이거 다 예뻐, 진짜 예쁘다. 아깝게도, 이건 기본. 이거 <웃음> 다. 어, 저큰거 좋아해, 자기가. <웃음> 아, 근데 예쁘긴 한데 핏이 조금 아쉽다. 혹시 가격 어떻게 해요? 25,000원, 1단계로 해지일단그래지일0 0 0원 깎아줄게. 3원 깎아줄게. 3,000원 깎게 <웃음> 3,000원 깎아게요3 0 0 0게3 여기서 가방을 한번 볼까? 오호. 아어 <목소리> 빵바지. 헐 어? 아디다스. 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. 아니. 되게 사람이 없다. 우리가 너무 일찍 와서 그런 우린 입으면 질질 끌릴 것 같다. <웃음> 어, 맨투맨 만 원. 이거 혹시 이런 건 <거> 얼마예요? <웃음> 뭐야, 파타고니아도 있어. 진짜 이거 많이 것 같은데. 이거 진짜인가? <웃음> 이거 얼마예요? 어, 노란색. 카라트 청구이이 깔별로 다있자 이거. <웃음> <웃음> 자켓, 자켓. 프리마켓. <웃음> 오! 바퀴벌레 3 마리, 어? 파리 한 마리. 와, 이, 이건 어디에 하는 거지? 발토스인가 음, 와, 뭐, 그거? <웃음> 발목 포인트 악세사리다. 재미 <목소리가>